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9월 7일 두 번째 업데이트될 히트투의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점검을 진행되게 되고요 점검 보상으로는 키키의 보급품 상자 3개를 받게 됩니다 자 패치 내용에는 주요 밸런스 변경으로 테라가드 트리아앙길러스 지역의 보물 상자 생성 위치와 이 생성 시간들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어, 보물 상자 위치가 알려지자마자 야, 작업장들, 작업장들이 죽치고 앉아서 그 자동으로 계속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이 위치 자체가 어, 랜덤으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닌 이상은 계속 작업장들이 위치 알아내서 어, 고정적으로 켤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탄의 성지 35 레벨 던전의 강화 주문서 드랍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비탄의 성지 던전에서 여기 세번째 여기죠 두번째니까 여기 35레벨 35레벨부터 이 주문서들 드랍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번째로는 라미아와 그레이트 골렘 보스의 아이템 드랍률이 상향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 라미아와 그레이트 골렘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라미아는 여기 트리아, 트리아의 필드보스죠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채널 들어오셔야지만 이 보스 정보도 볼수 있고요 위치는 황황량한 페어에 여기 7시 방향 이쪽에 있고요. 두 번째 그레이트 골렘은 던전에서 게시의 탑 게시의 탑 2층에 있습니다. 게시의 탑 2층에 그레이트 골렘이 있고요. 이두부스의 아이템 드랍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개선 사항에서 조율자의 선물 보상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 조율자의 선물은 우리가 메뉴에서 여기 재단. 여기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조율자의섬유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템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마력석이랑 어, 하급 물약 요거겠죠 치유의 물약? 요두 개가 삭제되고 상급 치유의 물약을 어, 획득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카리스와 트리아마을의 부활지점 경비병이 제거됩니다. 어, 무업자 모험가님의 가동한패널티 개선을 위해서 어, 카릭스, 트리아 마을의 부활 지점 근처 경비병이 제거된다고 됩니다. 이 제거된 경비병은 추후에 개선을 통해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그렇게 될 경우, 여기 PK 패널티에 있는 경비병 각성, 어, 이 부분 투표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자, 세 번째는 뭐 채팅 이용 경고, 이거를뭐완화시킨다고요그 다음에 텍스트 표기의 일부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 안심기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거래 시도할 때 출력되는 메시지가 수정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공격력 증폭, 무기공격력 내성 이 능력치 이름의 효과가 적합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변경되는 능력치 이름은 공격력 증폭과 공격력 내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 무기라는 이름이 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 공격력 증폭과 공격력 내성은 무기 공격, 기본 공격, 뭐 근접, 원거리, 마법, PVP 모든 공격력에 대한 효과를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가위 맞이 7일 출석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 9월 7일 점검할 때부터 이제 9월 21일까지 이 출석부를 받아볼 수 있고요. 어, 매일매일 선물로는 모험가의 만찬을 한 개씩 받고. 어, 1일차 5만골드 아 5만골드 아, 5만 너무 짜다 그 다음에 신성의 불꽃 3개 신비로 양피지 50개 어, 흐릿한 장인의 혼 200개 5일차 때 10만골드 6일차, 6일차 때노래 광석 7일차 때는 상급 불꽃의 장인의 혼을 받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 동안 달빛 방랑캐트시를 찾아서라는 이벤트를 합니다 자, 파도의 선물 제외한 모든 필드 모든 던전에서방랑캐트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사장터든 랜덤으로 이방랑캣트시가 나온 것 같고요. 이방랑캣트시를 잡아야지 한가위 달빛조각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 한가위 달빛조각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 해당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어느 정도 빈도로 잘 나오는지는 업데이트 돼 봐야 알것 같고요. 어 비교를 하자면은 오딘, 오딘에서 예전에 그림자 까마귀인가 그... 그런 몬스터 잡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거기도 네, 조건이 모든 필드에서 랜덤으로 등장하였는데 오딘 같은 경우는 맵에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그 이벤트 몸이 나온다 과연 이번 히토투가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웃음> 나오는 시스템, 시스템을 봐서는 오딘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시를 안 해준다면 은 진짜 생노가다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될것 같고요 일단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희귀 장비 제작재료 주머니 어, 개수가 450개나 필요하네요. 장인의 혼 주머니 가격 200개짜리고요. 랜덤일지 고정 개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탄의 성지 타임 터너 한개 얻는 건데 네, 100개 필요하고요. 빨강색 복주머니 뭐 노란색 복주머니 녹색 복주머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개수는 똑같이 10개씩 들어가고요. 오색 송편 상자 한개그 다음에 치유의 물약 한개 상급 치유의 물약 신속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세개는물량류니까 처음에 받기는 조금 그렇죠. 많이 아까울 겁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녹색 복주머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복주머니 안에는 5만 골드부터 20만 골드까지 랜덤으로 얻게 되고요. 노란색 복주머니에서는 광화 주문서들, 무기방어구 장신구 요거세개 중에서 랜덤으로 얻게 되고요. 녹색 주머니는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양피지 3개에서 20개 중에서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어, 그 중에서 파란색 복주머니도 있네요. 파란색 복주머니는 네, 이벤트 동안, 이벤트 기간 동안 접속만 하시면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복주머니는 100만 골드와 방어의 축복서 20개, 그 다음에 토마호크 스테이크 10개, 전투 축복서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날짜가 딱 정해졌네요. 9월 10일 토요일만 받도록 되었습니다. 자, 오색 송편 상자 안에서는 네 콩송편 뭐 파송편 이렇게 송편 아이템 3개가 있고요 콩송편은 공격력 3 방어력 3 hp 회복 5가 붙어있고요 파송편은 스킬 피해 증폭 무기 공격력 증폭 물약 회복량 아니 근데 이거 바뀐다고 했잖아요 무기 공격력 증폭 뭐 이런거 없어지고 공격력 증폭으로 나오겠죠 업데이트 때어뭐 이거 표기를 바꾼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무기 공격력 증폭이라도 따로 있네요. 다음 꿀송 편에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그다음에 HP가 올라갑니다. 어, 전부 다 전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3개 다 같이 먹으면 될것 같고요. 아이템 사용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9월 2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 아이템들은 네,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창고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쿠키에서 또 다시 아이템 받아서 이렇게 본캐로 옮긴다 요런 꼼수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이 송편들은 네,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아이템들은 이벤트끼리만 돌아가고 인게임에서 주문했던 아이템들은 네, 따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해당 송편들은 이제 각 마을에 한가의 이벤트 상인 미미가 등장하고 골드로 이렇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비싸요 콩송편은 6,000골드 팥송편은 15,000골드 꿀송편은 5만골드가 되네요 와 진짜 비싼데 그리고 캐릭당 1일 5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9월 21일까지 꾸준히 사셔야 전투할 때큰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웃음> 이벤트치고 골드량이 상당하네요 자그외 기타 목록입니다 어, 만든 사람들 목록에 스페셜 디자이너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이벤트에 공모전에 선정된 사람들 그 닉네임을 박아준다 했거든요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벤트로서 축복받은 무언가 목걸이 기속이 소 네, 상점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해당 아이템은 총골드에 판매되며 서버당 1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수직용 목걸이일지 않을까 어, 생각됩니다 영주의 지령서를 모음의 표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신규 제작식이 추가되고요. 우리 사냥하면서 얻게 되는 이 영주 지령서들각 표식 100개로 100개, 180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지령서 1개당 100개는 아니겠죠? 1개당 100개면 좋긴 한데 이거 방치 모드 하다보면 꽤 많이 없거든요. 일단 바뀌, 바뀌게 된다는 점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수정입니다. 빛나는 장인의 혼, 최상급 얼음 장인의 혼 해상급 바람 장인의 혼 제작 비용 오류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25만 골드, 뭐 82만 골드, 140만 골드로 이렇게 뒤에 0이 한 개씩 더 붙어 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캐스트의 텍스트 오류, 그 다음에 보물 사냥꾼 처치할 때 아이템이 드롭되지 않는 현상 수정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어제 겪었거든요. 모바일로 보물 사냥꾼은 잡았는데, 네. 열심히 때려도 아이템을 먹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핸드폰 오류인가 했는데, 네. 그냥 버그였네요 이 부분 내일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9월 7일날 업데이트 되는 패치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패치노트는 그러다 쳐도 어 캐릭터 죽었네 어, 일단은 드랍률이 조정됐는지 너무 안 나와요 템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퇴근하고 한 3-4시간씩 환상했는데 어, 지금 현재 퇴근하고는 제가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돌려놨는데 한 5시간씩 돌려놨거든요 네 요거 한개 먹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진짜 뭔가 드랍률이 지금 잘못됐어 일반템은 제가 획득을 안 해놨는데 고급템 드랍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하루에 두개세개 먹으면 고작이네요 오픈 첫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잠수함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떨리 아 희귀템도 파란 색깔 희귀텐도 잘 드랍이 되지 않죠. 이 드랍률부터 빨리 조절이 되길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